조심스러웠지만 정말 즐거웠던 스키장의 반나절 하이어은 처음인데 뷰도 진짜 멋있었고 몸은 아팠지만 즐거웠어요 하이밸리에서 하룻밤 묵고 저희는 보안역으로 가서 처음으로 화물기차를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워하던지 보안역에서 저희가 한 30분 동안 가족사진도 찍고 그렇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수산이었는데 정말 제일 즐겁게 놀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소소한 일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뭘꼭 해야 하는 여행이 아닌 곳니다 보안역에서 구궁탄시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장난꾸리기 부녀들은 갈고 게임을 하며 내려가는데 저희가 사실 지도를 보면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근처에서 놀게 됐어요. 여기는 구공탄 시장인데 연탄으로 이제 상가들이 불을 지피고 있고 뭐 광부에 대한 인생을 좀 엿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곳곳에 여기는 연탄집 보관함, 어, 수거함, <웃음> 수거함을 자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화 거리가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좀 주차장으로 좀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석탄 박물관을 가자고 했는데 애들이 재미없을 것 같다고, 거부해가지고 제가 여기 데리고 보거든요방광촌에서 어, 광부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또 이렇게 나도 광부가 되겠지. 검정 페인트 옷에 탈같이 아버지 월급 콩할만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시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재밌게. 시절 찍어볼 수 있는 조카들이 월급 받는 거 <웃음> 이런 게 있어요 또유교로 가다 보면은 잠시 들리는 곳인데 이렇게 돌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이게 석탄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여기는 갱도를 이제 뜻하는 조공탄 시장이에요 중간에는 문화 공연을 할수 있는 시장도 많이 열리고 있고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건 이렇게 영탄재를 그림으로 인수화시켜서 만드는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효원님이 여기다 그림 그리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옆동네 인사 북으로 왔어요 사북은 고원보다좀더큰 야시장도 열리고 시장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그중에 청년몰 청년몰에는 유명한 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음식이 판매하는 곳인데 저희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연단빵을 꼭 먹어보고 싶어서 간단 카페로 와 왔어요 여기는 쉐이크도 맛있었고 스콘이나 쿠키 건강한 빵이나 쿠키를 판매하는 곳인데 어, 이거 사들고 조금 먹고 서울로 다시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좀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금 시국에는 힘드시긴 하지만 이게 풀리면 여기도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고 즐겁게 1박2일을 보내고 오시던것 같아요